이러들 저는 지금 알피니란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컴팩트한 차체와 뭔가 포르쉐가 살짝 떠오르는 전면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알피니란 브랜드는 뭔가 생소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알피니는 1955년에 설립된 스포츠카 전문 회사고요 1973년에 르노랑 합주졌습니다 WRC 시즌에서 6번 우승 그리고 1978년 르망24시 우승 전세계 있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전부 얘예 발밑에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제현을 보시면 1 6 m 의 I4 자연흡기 엔진으로 출력이 123마력 중량이 715kg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벼워경량화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기 보시는 1971년식 로터스 엘란이 7 4 4 k m 비슷하군요. 디자인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앞쪽을 보시면 동그란 헤드라이트가 4개. 보통 랠리 차들은 헤드라이트가 많이 달려있거든요. 험난한 지형을 달리기 위해서 이쪽에 르노 마크가 달려있네요. 앞쪽으로 둥글게 내려와 있는 본네. 그리고 스포츠카 치고 범퍼가 좀 와일드하네요. 어디 때려봐도 이 튼튼한 범퍼가 운전자를 지켜줄 겁니다. 클래식한 옆모습 진짜 너무 이뻐요. 이 투박한 바퀴와의 클래식한 갬성. 우아하게 뻗어있는 쿠페라인. 뭔가 전투기 조종석이 살짝 떠오르는군요. 그리고 뒤쪽 덕트에는 철심이 박혀있어요. 여기 뭐돌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 디자인 진짜 최고예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든 이렇까 아하 앞쪽에 는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아마 얘는 엔진이 뒤에 있을 거예요 엔진은 뒤쪽에 달려있네요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엔 엔진을 뒤에 넣거든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을 이 뒤쪽에 잘안 넣으려고요 왜냐면은 무게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고 핸들링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엔진을 맨 뒤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시트가 이거 완전히 쇼파예요 엄청 푹신푹신해 보이네요 앞으로 랠리를 뛰어야 되는데 시트가 딱딱하면 허리가 아프겠죠 앞쪽에는 레이싱 핸들 여기는 에어백 없습니다 크롬 손잡이 뭐 있어요 이 계기판이 뭔가 고급 시계 같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디테일 1970년대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진짜 예술입니다 오 좋아요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은 제로백 6.9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22km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후륜구동에 123마력 출발 스타트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 뭐 거의 4륜인데? 아 뒤쪽에 배치된 엔진이 뒷바퀴를 눌러주는군요 따라서 스무스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휠스피는 거의 없었어요 시야가 살짝 좁은 것 같은데 뭐 불편하진 않습니다 옛날 차들은 뭔가 언더스티어 경향이 있고 살짝 미끄러지는데 얘는 잘 돌아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진을 뒤쪽에 배치한 결과죠 이번에는 일부러 오버스텔을 내볼게요 핸들을 꽉 돌려 아니 뭐 그래도 자세를 잘 잡는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니 자동차를 어떻게 만는건지 모르겠는데 차체가 털리지 않아요 아니 911보다 얘가 더좋은것 같은데? 1973년식의 911 카레라 제가 한번 타볼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포르쉐 못타겠다 알핀 타야겠다 이거. 자, 바로 개조하러갈게요 얘를 랠리 머신으로 만들 겁니다. 먼저 엔진 2.0, 2.5, 1.6, 1 0 터보 랠리 골라 드릴게요. 구동 장치는 4륜으로. 그다음에 앞 범퍼, 이거랑 이거랑 이거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리어 윙.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긴 윙이네요, 이건. 레이스용도 있고. 스킵. 그리고 뒷 범퍼도 개조가 가능합니다. 스킵. 랠리용 타이어 장착 완료.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레이스용 브레이크. 그리고 랠리용 스프링 달아 드릴게요. 앞쪽 안트레바 프롭, 뒤쪽 안트레바 프롭, 동력 프롭, 오프드용 자동 장치 장착. 그리고 휠 적당히 가벼운걸로 900클릭 제가 랭크를 A800으로 딱 맞췄어요 900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기어비를 바꿔 0 3.4초 최고속도는 3 0 7 k m 완벽해 서 됐어요 건드릴거 없어요 이제 근처에서 랠리를 한번 뛰어볼게요 바로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세트 스타트 확실히 사륜동으로 바꾸니까 스타트가 좋군요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착지 잘해야돼요그렇 자동차가 잘 착지를 해줬고요 여기 턴 핸들링 굿 여기서 바로 다른 사람들 따라잡아야 돼요. 뒤쪽으로 오시고, 내려오시고, 차체가 가벼운 게 운전할 때 진짜 도움이 돼요. 이 경량화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핸들링 굿. 핸들링, 핸들링, 핸들링, 핸들링, 렛샷. 핸들링, 순식간에 1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에 급 커브, 브레이크 미리 밟아. 왼쪽으로 핸들링. 그렇지, 잘들어습니다 이거 한 손으로 운전해도 1등 할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미션 클리어. 그렇지. 1등 제가 랠리 말고 일반 레이스도 해볼게요 아니 뭐야 이거 400kg가 나온다고? 받아볼게요 멤버가 지금 페라리 F40, 부가치 디보, 포르쉐 918, 페렌시 베놈, 맥라렌, 세나, 포르쉐 918?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해야겠네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알핀으로 이 친구들이 이길 수 있을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갈수 있어. 그렇지, 잘 간다.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아이고, 착하다. 바로 여기야. 사람 1등, 사람 1등, 사람 1등, 사람 1등, 사람 1등. 그래. 들었구요. 페이스만 유지하면 되는 거에요. 조심하시고, 들어오시고. 자, 이쪽으로. 맞아. 아, 또디지피네이런 제작. 아, 아, 이런 제작. 안 돼, 아들아들아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1등 1등은 해넷시베너 F5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스팅이었습니다